이게 제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데 <웃음> 어쩔 수 없이 네, 우유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음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중국산 코코볼로 어떻게 조금 연맹을 해야 될까 아마 좀 이따가 2시간 뒤에는 배탈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국산 코코볼인데 한국 코코볼 생각했다가 약간 처음에는 코코볼 맛이 나는데 중간에는 저희 그 어렸었을 때 이렇게 막 가지고 나서 수수깡? 그 맛이 나요 플라스틱 맞나배 채우려고 그냥 먹는 거라서 맛은 없어요 또 당연스럽게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해볼게요 점점 무뎌진 것 같아요. 들어고싶네 2022년에 감자 먹으면서 생활하는 브이로그. 이게 김치라도 있었으면 맛있었을텐데 봉쇄 19일차인데 밥도 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면에 끓이는 그거거든요 이게 밥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다설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먹던 라면 이 스프랑 이 계란 넣어가지고 물이랑 조금 더 섞어서 한번 더 팔팔 끓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, 물을 조금 더 넣고 이 개밥처럼 생겼어요 그냥 맨밤 먹는 것보단 나아요 저기는 아침 대바람부터 또 코로나 검사하고 있는데 요새 저렇게 방진복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항의하는 사람들 막 막대기로 막해고막 막 그러니까 어, 점점 무서워 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강압적 이어지는 것같달까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그 IP 추적해가지고 다 잡아간대요 영상이 안 올라가면 댓글로 저를 걱정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나 했거든요? 여기도 있고 지금 저기도 있고 사람들 왜 저렇게 많나 했는데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기 지금 이곳이 근데 여기 지금 다 갇혀 있는 거야 공사한다고 매일 저렇게 갇혀 있는 거야 저기 앞에 지키고 있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봉쇄 당하는 것보단 돈벌어서 일하는 게 제일 좋지 보급품이 하나가 더 왔다는데 아 이거네 이게 저한테만 주는게 아니고 여기 12명이 사는데 12명이서 나눠 먹는거야 이건 감자 감자 4개 여기도 한 6, 7, 8개 있고 애호박 그리고 여기 고추 그리고 통소시지 아이건 뭐야? 두렵게 생겼네 그리고 쌀 여기 하나 두개 이걸 열두 명씩 나눠 먹어야 돼 여기 당근도 있네 사실상 이거는 요리를 해 먹는 거지 뭐해 먹을 수 있는 게 없네요 감자 두 개랑 소시지는 어떻게 해 먹으면 될거 같은데 이렇게 세 개만 가져갈 수 있겠다 오늘은 20일 봉쇄된 지 20일 지났는데 이렇게 12명이서 쓸수 있는 휴지를 나눠 쓰라고 이렇게 가져다줬어요 음, 3개 정도 가져가면 맞을 것 같은데? 지금 원래대로면 은 4일 뒤에 끝나야 되거든요? 얘기 나온 게2 4일에 끝내준다고 하는데 저렇게 보급품 계속 나오고 있으니 어 이거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네 보급품이 안 나오고 그냥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삼겹살, 짜장면 김치볶음밥 보쌈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 한국은 이제 풀렸다 그러던데 너무 부럽다 이제 있는 거라고는 얘는 양파 <웃음> <웃음> 감자 <웃음> 이런 거 뿐이네 저기는 또 아침부터 계속 검사하고 있네 여기서도 검사하고 있고 건너편이 저쪽에서도 감찰하고 있어 음. <놀람> <놀람> <놀람> 닭이 너무 해서, 이게생겨이게서 우선 게길서 있는 대로 서이 고기만 하이챙겨왔어이 근데 이거 무슨 고이지게고기이지 일단 고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가렇게 해서, 어지게 해서, 이 일단은 제가 다 보관하고 있기 했는데, 어우씨,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? 어이, 너무 징그러워. 어우씨. 사실상 지금 봉쇄인 상황에서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문 밖으로도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 궁금했었어요 혹시나 지금 아래라도 나가면 무슨 반응일지 코로나 이거 검사할 때 빼고는 저희가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나오지도 말라 그러고 생각보다 지금 중국에서 봉쇄하는 게 생각보다 강압적이라서 이렇게 나가면 사실상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젖은 거 보니까 다 소독까지 했나? 아, 쓰레기구나 어, 여기는 소독 다 했네 아, 이건 쓰레기 거기에서 나오는 런 더러운 물이에요 아, 어 드러워라 여기는 제대로 했네 처음 내려와 보는 1층 어이, 설레네 어? 나한테 말아응잠시 전화 드 안녕하세요. 어, 저기... 어... 네. 여 이거 공동구매가 안 되나요? 예, 네, 안 되더라고요. 여기 배송도 안 오고. 어휴! 감사합니다. 아, 예, 예, 어유 예, 예, 예. 혼자 살아요. 혼자 살아요. 예,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, 예, 네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, 쎼쎄, 예, 예. 너무 소중한 제 구호물품. 이건 한국 영사관에서 준 거고, 중국에서 따로 준 거는 아니에요. 여기에서 원래 못 준다고 있었었는데, 어떻게 제가 감자만 먹고 산다 그러니까 겨우 하나 주신 것 같아 근데 이 메이커들은 여기 왜 써져 있는 거지? 어쨌든 와우 이거 무슨 말이지? 제외국민 여러분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격리생활에 고생 많으십니다 비상차량은 경계층이 발급되어 보급품을 준비했습니다 제외국민 여러분 특히 학생 여러분 총영상과 한국상인은 현상황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, 김 아, 육개장 어, 그래 이런거 먹고 싶었어요 육개장 와 이건 딸기우유인가? 딸기우유네 중국건가 이거 중국, 중국 건가, 이거는? 딸기우유 두개와 이건 삼계탕이야? 와 아, 삼계탕 아, 비비고다 와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이건 뭐지? <웃음> 김치전. 우와. 육개장. 이야. 또 육개장. 이야. 이건 뭐야? 어, 중국어. 오케이. 그리고 계란과자. 아, 그리고 밥도 좋네요. 햇반. 햇반 4개. 그리고 라면. 컵라면 4개. <웃음> 이렇게 귀한 김치를. 와, 진짜 김치가 제일 중요해. 아, 김치가 너무 중요해. 그리고 삼다수. 그냥 물도 아니고 삼다수 두 병에 바나나 우유. 와, 이거 세트로 주셨네. 이거 세트로. 여섯 개. 그리고 소세지. 와우. 감사합니다. 정리한지 21일만에 드디어 밥다운 밥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숟가락은 아직 플라스틱이지만 이정도면 너무 행복해요 어우 너무 no, 맛있어 오, 사치 부리는 김에 김치도 한번 먹어볼라 음 음. 아 진짜 영사관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어 진짜 감자만 먹다가 이게 새삼 사소한 거에 행복하네요. 고기야. 음. 그렇지 한국인은 국이 있어야지. 구독.